저는 플레이 네, 관련된다 안녕 t 피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발 초기 자동차의 속도는 10km 내외였기 때문에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었는데요 1800년대에는 자동차의 속도가 70km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빨라지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는 점점 진화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고성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엔 가장 중요한 안전에 직결된 장치나 부품들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완성차가 나오기까지는 그 뒤에 있는 많은 부품업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기술개발 노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 부품 하나라도 쉽게 만들어진 것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안에 있는 단순한 부품이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또 관심이 없지만 신경을 쓰고 보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작은 부품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품이 개선되어 신형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소개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동치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다 넓은 실내 공간과 활용성 그리고 최근엔 차박과 캠핑 등의 가족 간의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레저 차량인 SUV와 RV 차량의 판매가 작년과 올해까지 세단형 승용차의 판매대수를 앞질렀다고 그래. 그런데 SUV 차량 구입하는 운전자들은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5인승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더 많은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7인승으로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고 결국 7인승을 선택했지만 실제로 성인 두 사람이 편안하게 앉기는 너무나 좁고 불편해서 거의 90% 이상의 운전자는 이렇게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좌석이 있는 곳엔 모두 안전벨트가 있지만 3열 시트를 접게 되면 벨트의 역할이 무의미하고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걸리적거리기도 해서 이렇게 측면에 벨트 웨빙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한 홀더에 벨트를 끼워 걸어놓게 되는데 차가 운행을 하다보면 금속으로 된 벨트 클립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잡음도 나고 신경도 쓰이게 되고 또 짐이라도 실었다 내릴 때는 벨트가 쉽게 빠져나와 은근 신경이 쓰이는데 2열에도 마찬가지로 벨트홀더에 벨트를 걸어놓지만 빠져버려서 실어서 조금 떨어졌었지.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된 새로운 부품이 나왔는데 바로 이거야. 정식 명칭은 후크 시트 벨트 웨빙 또는 홀터 시트 벨트 라고 불리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기아 현대 모비스의 순정 부품으로 구매 시엔 품번이 좌우가 다르니까 댓글에 품번을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고 기존의 것과 비교해보면 전면이 약간 돌출되고 또 구멍이 있고 모양이 약간 다르지. 일단 교체를 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부착되어 있는 홀더를 빼내야 하는데 손으로 빼도 빠지기는 하지만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작은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끼워서 당기면 쉽게 빠지고 빼낸 자리에 신형 홀더를 끼우고 손으로 꾹 눌러주면 쉽게 껴지게 돼 있어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과 필요에 따라 2열 시트가 있는 것도 바꿔주면 되고 사용 방법은 벨트 웨빙을 홀더에 끼우고 벨트 클립을 홀더 앞쪽 의 구멍에 끼우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해놓으면 벨트 웨빙이 빠질 염려가 없고 벨트 클립이 흔들려 잡음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금은 신경이 쓰였던 작은 부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런 작은 부품도 자동차를 개선하기 위한 부품업체들의 개발 노력을 우려고 생겨난 것입니다. 신경이 쓰이셨던 분들 이 기회에 바꿔보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리갈리한다 수고했어. 동치비요.